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5회 목요일 방송 넷중 하나 융지 분석입니다. 어, 이제 마무리들이 잘 되어 가시나요? 어 지난 아, 이번 어, 1065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일요일날 어, 복귀 방송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일요일날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방송을 했고요 화요일날은 둘중한수 회귀분석에서 뽑았죠 헌터가 둘중한수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수 14개를 보여드렸고요 어, 수요일날 어제는 어 멤버십 나누리 의원 전용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맥주 하나 용지 분석입니다 <목소리> 가기 전에 먼저 어, 지난 화요일날 규칙수 14개를 보여드렸죠. 어, 근데 그한개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 추가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규칙수가 15개가 되는 거죠. 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그 헌터는 이 규칙수도 어, 통계를 어, 통계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거 있으면 추가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 이렇게 여기는 어,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어, 해당수는 23입니다 그래서 이 23까지 포함해서 이번 회차에는 어, 헌터가 찾아낸 규칙수는 총 15개입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방송 용지 분석입니다 어, 용지 분석 첫 번째는요, 어, 7, 좌측 사선입니다. 어, 7, 13, 19, 25, 31, 37, 43. 어, 2, 4, 일 7수죠. 어, 여기가 2연멸 중이라서, 어, 이번에 출할 가능성이 높죠. 어, 높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홉 칸입니다. 이렇게 아, 아홉 칸부는어 여기입니다. 아, 25, 26, 27, 32, 33, 34, 39, 40, 41. 아, 여기가 현재 또이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 출하할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오늘 이 목요일이니까 벌써 이제 약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아홉 수가 돼도 약수를 벌써 많이 지우면서 아, 보시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료가 잘 준비되신 분들은요. 자 다음은 어, 여기입니다. 이건 지난 회차에 올려드렸는데 아,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번 회차에는 이제 필출할 거라고 봐지는데 8, 13, 2 1 26, 34, 39. 어, 이게 오염멸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회 차에는 어, 적어도 한 수는 나, 나올 거다라고 흔트는 기대를 합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고요. 어, 물론 헌터 개인적으로는 어, 이세 개가 모두 다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 용지 분석만 잘하셔도 어, 그뭐 여섯 수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용지 분석 어, 이렇게 어, 그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또 헌터가 올려드리는 거가 물론 이제 가끔 이제 그 뭐냐면 부진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적중률은 없죠, 가요 용지분석이요. 자, 다음은, 어, 용지분석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90 중에서, 어, 우선 먼저, 어, 70입니다. 여기 70. 오케이. 7, 16, 25, 34, 43. 70이죠. 현재 70이 오연멸 중이에요.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신 거죠? 5연멸 중이라서, 어, 이번 2차에 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군, 어, 군수들은, 어, 3연멸이면 이제 출할 준비를 이제, 어, 출할 거다라고 이제, 어, 뭐냐면 이제 주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5연멸에 와 있습니다. 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어, 1궁입니다. 1궁이 현재, 어, 3연멸 중이에요. 1, 10, 19, 28, 37,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10에서도, 어, 좋은 수가 있는지, 어,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이거는 지금 현재 10은, 어, 현재 3연멸 중이에요. 3연멸이죠. 70은 5연멸 중이고요. 어, 10은 현재 3연멸입니다. 어, 적어도 10이나 70둘 중에 하나는, 어, 출할 거다라고 한번 보고 있어요. 다음은, 어, 용지 분석 세 번째, 알바끼 수입니다. 밑중 하나죠. 여기는요. 어, 하나는, 이겁니다. 이런 자리입니다. 4, 15, 26, 37. 어, 여기가 현재 3면멸 중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알바끼 수들은 3면멸서부터 이제 헌터가 이제 집중해서 이제 살피는데요. 어, 이제, 긴게 가면, 6연멸, 7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3연멸서부터 에 7연멸 사이에서 출을 하게 되는데, 어, 이번 회차에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 여기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1, 13, 25, 37입니다. 어, 여기, 여기도, 역시, 3연멸이에요. 어, 이게 지금 현재, 어, 네수로 이루어져 있죠. 3연매열 중이라서 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 이 중복수 37이 중복이네요. 어, 중복수가 출할래는지, 아니면, 어, 중복수가 안출하면 다른 게 출할래는지, 어, 한번 살펴보세요. 어, 중복수가 출해주면은, 이제 한 개, 한, 이제 37 하나지만, 헌터는 이런,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는 중복수가 멸하고 각각 한 개씩 출하면, 물론, 이제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이런 자료를 보시면, 우선 먼저 중복수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죠? 그렇죠? 중복수를요.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료예요. 오늘은, 어, 이 자료입니다. 이렇게. 3, 4, 10, 22, 23, 27, 33, 38, 44 인데요. 2, 4, 6, 8, 어휴, 9순화 되네. 2, 4, 6, 8, 9. 어, 오늘은 개수가 좀 많네요. 대장수가. 아, 9순화 됩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수가 많아도, 어, 1개에서 3개. 일반적으로 1개에서 2개 정도 출합니다. 아, 3개도 가끔 출하고, 네개 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개는2년에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개에서두개 정도 출하고 세개에도 종종 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제수 또는 출 가능수 한 수씩만 댓글로 달아주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는 의미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